Eat, Play, Love. 오늘은 바렐에서 할수 있는 코어 운동 알려드릴게요 측면에서 하는 사이드밴드랑 분절을 이용한 트리 동작에서 로테이션까지 보여드릴거예요 먼저 사이드밴드 동작 할게요 양발은 앞뒤로 포개서 레더에 올려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에 대주시고 팔꿈치가 모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큰 무지개를 그리듯이 몸통을 길게 길게 늘려서 밴딩 해줄 건데 상체가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내쉬는 호흡으로 동작을 진행해 줄 거예요. 키에 따라 레더와 바레의 바디 간격 조절해 주시고 골반이 회전되지 않도록 허리에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엔 트렁크 로테이션을 해주세요. 머리를 손에 기대고 있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서 계속 귀와 어깨가 같은 라인에 있도록 유지해 주세요. 골반은 계속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갈비뼈를 모아서 배꼽 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몸통을 회전시켜주세요. 이제 트리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발을 위에 바르게 앉아 레더에 다리를 걸어줄 거예요. 필라테스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SNS에 올리면서 더 핫해진 동작이죠.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서 들어주시고 상체를 뒤로 젖혀 누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분절을 하며 상체를 들어주면 되세요. 다리 뒤쪽 스트레칭과 함께 척추의 분절, 그리고 코어의 강화를 도와주는 동작인데요. 저는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리를 좀 밑에 걸어서 상체를 다 내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으시거나 뒤로 덤블링을 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양손을 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좀더 위에 걸어주시거나 레더와 바디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시면 되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잡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열어주는 트렁크 로테이션 동작 해주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바라보며 몸통을 회전시켜 줄 건데 이때 머리와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상체를 살짝 젖혀주시는 게 좋아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힘들 경우에는 밴드나 서클링을 이용해서 발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반대쪽도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블리하게 필라하세요.